최근 후지산 동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종영된 TBS 드라마 일본 침몰 최종회에서 후지산이 대분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허구가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후지산의 불안한 직무들을 살펴보면 먼저 후지산에서 포착된 삭각구름 사진을 놓고 분화의 전조가 아니냐는 불안감을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삭각구름은산기술을 타고 상승하던 기류가 단열 팽창으로 냉각돼 발생하지만 화산 분출의 전조로 설명되는 현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분화의 징조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과 도쿄 인근에서 규모 5급을 포함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후지산 뿐 아니라 약 30km 떨어진 활화산대에 위치한 학권의 화산의 지진도 급증하고 있으며 얼마 전 11월 1일에는 학권의 화산이 폭발하여 대피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학권의 화산에서는 최근 하루 동안 미세지진이 150회 발생한 날도 있고, 지난달은 미세지진이 평소보다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학권에서는 이 때문에 관광 케이블카 운행도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최근, 후지산 주변부의 지진 활동과 이상 징후의 급증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대지진 이후 1년 동안 이렇게 큰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한 시사 주간지는 후지산 대분화 특집에서 대폭발로 후지산 자체가 모두 무너지는 산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놓았습니다 화산 분화가 가까워지면 마그마도 활발히 움직이고 그 영향으로 화산 주변의 지진 활동도 커지게 됩니다. 저주파 지진은 진원지 근처에 마그마 웅덩이가 있다는 증거로 화산의 활동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이 초기에 미약한 지진이 올 때에 이 진원지 근처에 위치한 액체의 이 P파는 지상으로 전달이 되고 큰 흔들림을 담은 S파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P파로 감지되는 지진이 바로 저지파 지진입니다. 후지산은 최근 미야키지마 산이 이 분할을 하면서부터 저주파 지진이 갑자기 활발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은 횟수가 증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약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그마 웅덩이가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화라산 111개의 가운데 후지산을 포함한 50 의 화산들이 감시 대상입니다. 일본의 고문서, 옛 문서를 보면 후지산 분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건 781년부터이며, 지금까지 17의 분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864년 조간 분화 그리고 1707년 후에이 분화이며 이후 300년간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산 대폭발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화산 폭발 수주일 전부터 1개월 사이 반드시 화산 대폭발의 전조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산 대폭발의 전조현상이 최근 후지산에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과연 올 2022년 대폭발을 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